안녕하세요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입니다 114번째 러브레터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분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분 He listens to their prayers He listens to their prayers 베드로 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f i r s t Peter f i r s t Peter죠 베드로 전서가 4장 12절 음... 오늘 제가 좀 피곤하지만 오늘 못하면은 요번 주에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어 이렇게 컨디션이 아주 좋진 않은데 녹음을 하고 있는데 정리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또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하게도 이런 좋은 소식을 또 쉐어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녹음하기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그 오늘 제목이 귀, 기우, 귀, 귀우려죠. 귀, 귀우려가 갑자기 발음이 잘안 되네요. 귀, 귀우려 들어주시는 분. 뭐 하나님이시겠죠. 예. 아, cv의 그 부분, 요즘에 제가 많이 생각하는 그분이 참 마치 우리가, 어, 좋아하는 대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잖아요. 그 대상이 뭐, 가족일 수도 있고, 연인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또는 뭐 비즈니스 파트너, 나랑 잘 예, 통하는 비즈니스 파트너일 수도 있겠고요. 말을 경청하게 되죠.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어, 저의 예신과 사랑에 빠진 그리스 채널의 전제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이 우리와 퍼스널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굉장히 갈망하신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unconsciously, 무의식 중에 그러한 완벽한 존재인, 영원한 존재인 사랑의 본체이신 그분을 갈망하고 있다는 그런 전제에서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 귀 기울여 주... 이 발음이 왜 이렇게 안 되지? <웃음> 죄송합니다 여러분. 음, 예잘 들어주시는 분, <웃음> 그분이 listens to their prayers. 어 이제 우리 기도에 기교를 해주신다. 베드로 전서 4장 12절은 사실 밑에 CV에 보면 The Lord watches over everyone who obeys him and he listens to their prayers but he opposes everyone who does evil. 이거가 CV 어, 베드로 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분께 순종하는 모든 이들을 구호 살펴 주시는 거죠. Watch over 그리고 오늘 외우고 싶은 제가 꽂힌 부분, 그들의 기도에 listen이 여러분 귀기울여 경청한다는 뜻을 넘어서서 들어주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참 신비로운 표현이죠. 그래서 영어에서 뭐, listen to your mom. 너 엄마 말잘 들어. 한국말에서 그렇죠. 말잘 들어. 이야기 하시는 걸 경청하라는 뜻도 있지만 그 말한대로 just do it. do as Your mom says, 엄마가 말하시는 을 대로 하라는 뜻까지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도 하나님 우리 이제 그분을 쫓아갈 때 그분과 사랑에 빠져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때그 기도를 귀 기울여다가 들어주신다는 놀라운 신비로운 부분이에요. 반대로 음 하나님을 떠나서 어 이제 악을 행하는 그 사람들은 이제 등을 돌려보신 버리신다는 표현이 더 메시지에는 나옵니다. Opposes가 이제 반대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제가 밑에 동영상 설명에그더 메시지 부분, 베드로 전수 사용 12절을 해 놓을 텐데 거기 보면 he turns his back on those who do evil things라고 turn one's back on someone 누군가를 대해서 등을 돌려버린다는 게 이제 예, 무시하고 반대하고 뭐 그런 뜻이죠. 예. 그러면서 인상깊은 거는 더 메시지 listening and responding well 이런 표현도 인상깊습니다. 귀 기울여 듣는 것만 해도 responding, responding 이제 대답을 반응을 해주자는 거죠. 반응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것도 잘. 음, 어, 오늘은 좀 좋은 소식을 들을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게 되어서 굉장히 저도 기뻐요. 맨날 뭐 코로나로 힘듭니다, 힘듭니다 막 이런 얘기만 계속 해왔었던 것 같은데 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께 어, 잘 경청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 같다고 저는 좀 확신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이제 이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금전적인 압박, 많은 분들이 또 파산도 하고. 또그 와중에 또뭐 배달집이나 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물론 이제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잘 되는 분들도 뭐 계신 것 같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어 경기가 어 어려운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전에 경험해 보지 않았던 그런 금전적인 압박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하고 있다는 얘기를 우회적으로 많이 드렸는데 어,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뭐저 여러분도 뭐저 비슷한 분들 계실 것 같고 어,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 경청하신다 리스닝 하신다 이 표현이 계속 생각하고 어, 나도 이렇게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아하는 대상에 그것이 뭐꼭 이성이 아니더라도 경청하려고 하고 내가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의 범주 안에서 그것을 해주려고 그 상대에게 노력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어 나쁜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그분을 열심히 쫓아가다가 기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께서 좀 들어주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이렇게 좀 요즘에 하는 시기예요 음... 이제,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예, 뭐, 당연히, 그렇죠. 뭐, 당연히, 뭐,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우리가 뭐, 사는 거잖아요. 예. 어, 뭐,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어떤 기도 응답들을 조금 나눌까 해요. 음. 그래서 제가 요즘 약간 관찰 못이었거든요 아, 내가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하려고 내 수준에서 참, 기, 기, 기쁘게 뭐 하려고 하는데 어, 또 이제 때로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드리면 최근에 좀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뭐긴 시간보다는 이 간절함으로 승부를 <웃음> 예, 진심으로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좀 관찰 모드에 들어갔었걸랑요. 근데 정말 아... 리스닝 하시는구나. 정말 리스반딩웰 well 하시는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요즘에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응원하고 기도해주시는 분들과 함께 그, 그분의 그 응답에 대해서 예, 채워주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기쁨을 좀 나누는 시간을 오늘은 좀 갖겠습니다. 음, 제가 이제 어떤 사기사건 피해로 소송이 있다는 거를 이미 여러분에게 밝혔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제 몇 가지를 나눌 건데 거기에 관련된 일이에요. 어, 이 소송이 굉장히 길어질수록 이제 그 소송에 관련된 돈들이 들어갑니다. 특히 이제 저도 법 쪽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피해자지만 어, 변호사를 또 선임하고 변호사 수임료를 제 사건의 단계, 진행 단계에 따라서 수임 계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제 돈을 주는 거죠. 예, 그 변호사가 근무하는 회사에.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변호사 수임 계약을 계속 이제 하고 있는 분은 제가 보기에 실력과 의지가 탁월한 분이에요. 탁월한 변호사예요. 변호사예요. 예. 스스로 셜록 홈즈라고 얘기할 만큼. 근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연구하고 치밀하고 어그 자기를 고용한 그 상대를 어떻게든 도우려고 정말 제가 뭐 제가 만났던 변호사가 뭐몇명 안되지만 어 하여간 제가 보기에 굉장히 좀 의지할 만한 분입니다 그렇지만 결과가 너무나 이제 안 좋게 기대했던 것들이 안 좋게 되면서 서로가 이제 되게 안타깝고 실망하는 부분도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또 새로운 이제 그 계약을 해야 되는 제가 시점이 됐어요. 그런데 어 아시다시피 예, 변호사라는 뭐 요즘에 뭐 변호사 숫자를 늘려야 된다, 줄여야 된다. 어제 뉴스에서도 뭐 로스쿨 출신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뭐그 얘기는 제가 하고 싶지 않고 어쨌든 변호사가 전문직이기 때문에 이 적지 않은 돈을 예, 주어야지. 나를 위해서 예, 관련된 사건에서 이제 자기가 범적인 지식으로 이제 저를 대신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 싸워주는 거죠. 음, 뭐 상식적으로 많은 돈을 주면 더 열심히 하려고 하겠죠. 뭐 변호사뿐만 아니라 어떤 직종이건. 어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처음 이제 저랑 그런 계약을 할 때도 제 상황을 말씀을 드리니까 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그러니까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갔을 때 어떤 변호사는 이분이 요구한 거에 두배 이상을 저한테 청구를 했었는데 물론 나중에는 좀 깎아준다고 했지만 이분은 처음부터 사실 가장 변호사가 이제 거의 스타팅하는 액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그냥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리고 어떤 진심과 실력이 엿보였기 때문에 제가 계약을 하게 되었고 실제 사기사건에 많은 또 추가된 증거들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결과가 또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나오지 않은 새로운 어떤 단계를 넘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이 단계가 되면 자기가 그때까지 만약에 자신과 함께 한다면 굉장히 저렴하게 해주겠다는 얘기를 사실 저한테 했었어요 어 그러나 그 구두로 했던 거기 때문에 사실 뭐 변호사라고 제가 이전에도 또 변호사 분에게 어, 본의 아니게 당할 뻔한 적이 있어서 무조건 뭐 그분이 사람 말을 믿을 수밖에 없, 믿어서는 안 된다는 또 경험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에게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메일을 보냈죠. 계약을 하기 전에 아이 부분을 내 상황에서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정말 이분이 자기 약속을 지켰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 변호사로서 이, 이분 정도의 실력이 있는 변호사로서 청구할 수 있는 가장 적은 액수가 아닐까 싶어요.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변호사로서의 어떤 이분이 되게 어, 뭐, 음, 뭐라고 그러죠? 어, 자부심이 아니고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예, 자존감?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프라이드가 굉장히 세다면. 절대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액수를 주면 같이 그 액수만 주어도 같이 해 보겠다 어, 같이 한번 만나서 다시 얘기를 해보자고 얘기를 하셔서 저한테는 기도 응답이에요 왜냐면 어, 이분이 사실 좀 많이 불러도 제 상황에서는 이분이 저의 상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그분과 다시 계약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사실 예. 다른 새로운 사람 만난다는 것 자체가 어뭐 하여간 그래서 저에게는 기도 응답이었어요 이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아 이분이 계속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분이 했던 그 말을 과연 이분이 어, 얼마 어느 정도를 이행할지 저의 상황에서도 그분이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기 전엔 알 수가 없었는데 어,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그분을 오후에 만나기로 했는데. 기도 부탁을 또 드립니다 예. 수임료는 정말 최저로 하기로 하였지만 어, 그분에게나 저에게나 지혜를 주셔서 예. 저희 그런 억울한 상황이 잘 이제 문서로 정리되어서 어, 소송이 있어서 어, 마땅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계속 부탁드립니다 어,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어, 깊은 소식이라고 하면서 계속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 생생한 얘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웃음>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제가 이제 그 카페를 운영하는 카페 홍대 쪽에 이거를 내놓은 상황이라고 또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어, 이 내놓은 상황에서는 이제 그 시설이라든지 현재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나이가 든 분들은 다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내놓은 상황에서 이 장소를 다음에 사용할 분들이 이제 인수인계 받을 그런 시설 부분에 신경을 어뭐 저의 전 주인은 사실 저에게 많은 거짓말을 했어요. 정말 얘기하면 한두 끗도 없을 정도로. 어, 참 어떻게 어 그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거짓말을 했고 제가 되게 팔랑귀기 때문에 그거짓말다 믿고 그랬다가 굉장히 이제 뭐 추가적으로 시설 같은데 돈을 상당히 많이 드렸는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게 속여서 뭐 뻔히 드러나잖아요 사실 그렇게 크리스천으로서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잖아요 그래서 도움이 되면 됐지 예. 그렇게 나중에 뒤통수를 때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아, 이런 시설들을 신경을 많이 쓰게 돼요. 잘 넘겨드리고 현상황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이 가게의 장점과 약점을 잘 말씀드리고 그렇게 할 마음이거든요. 그게 맞다고 확신하고요. 예. 그런데 가장 이제 기본 시설 중에 하나가 냉난방 시설입니다. 요즘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여름과 겨울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냉난방 시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희 카페 같은 경우도 작지가 않아요. 그래서 천장형 업소용 천장형 냉난방기가 두 개가 있고요. 또 키친 부엌 쪽에 벽걸이형이 또 하나가 있고요. 그것로도 충분치가 않아서 보조로 냉난방기들을 작은 것들을 또 추가로 몇 개씩 사용을.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메인에 해당하는 천장형 그업소용 대형 냉난방기 하나가 뭐 이것도 뭐 다행이라고 할수 있는데 겨울이 끝나면서 갑자기 차단기가 내려가고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난감하죠. 예, 가장 고가의 그런 천장형 저희 카페 평수 정도면 은 기계 자체도 비싸지만 또 설치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여권 어, 설치한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 그래서 사실 이거를 교체한다는 게 저한테 큰 계속 부담이었어요. 몇 개월 정도 그러나 이 뻔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뭐 숨길 수도 없는 일이고 날씨는 또 더워지고 요즘에 그래서 어, 저도 더위나 추위에 좀 약한 편이라서 어, 새 거를 다시 설치하냐, 중고를 설치하냐, 고민을 하다가 사실 가게를 내놓은 입장에서 저희 상황에서 완전히 새 거, 뭐, 최신형 이런 걸 하기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폐업하는 가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연식이 오래되지 않은 상태가 괜찮은 이제 중고를 알아봐서 제가 계약금 주로 어 얼마 뭐큰액수란니지만 입금을 한 상황에서 이제 그 다음날 배송을 받기로 했었고 또 전문적으로 설치하는 기사분들, 실력 있는 분들 또 방문 견적을 받아서 또오셨도 뭐 굉장히 좋은 분들이더라고요. 거의 할아버지들이신데 굉장히 실력이 좋으신 것 같고 굉장히 프로페셔널 하시더라고요. 그냥 일목요연하게 예 되게 또 실비로 물론 그것도 비쌌지만 실비로 해서 이렇게 뭐 전기공사는 얼마고 이렇게 딱딱하는데 저도 알아본 정보가 있기 때문에 아 이분들이 되게 어 싸게 해주시려고 노력한다는 걸 느꼈어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나름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돈은 많이 들어가죠 세금만큼은 아니지만 어 돈이 제가 볼 때는 세고의한 3분의 2 정도 어쨌든, 여전히 저의 마음 속에는 부담이었지만, 이제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본 시설이었기 때문에, 어, 사실은 이제 고장난 거를 고쳐보려고 했어요. 저희 제품이 이제 LG 휘센이라는 뭐 에어컨 쪽, 냉난방기 쪽에 좀 유명한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거기 제가 LG에 전화를 해서, 이제, 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기사분이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수리가 가능한지 비용이 얼마 나오는지 견적을 뽑으셨는데 어 수리비가 한 이제 가장 핵심 부품인 콘덴서 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 완전히 나간 것 같다 오래되었기 때문에 수리비가 150만원으로 들것 같다 수리 150만원 이래요 놀라운 수리비죠 근데 그분의 이야기가 그런데 이게 수리비가 150만원 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저희가 카페가 테라스가 작지 않은데, 테라스 쪽에 이제 시레기들이큰시외기가 있는데, 제 작업 공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가 돈을 들여도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 절망적인 얘기를 하고 가시면서, 아, 사장님, 새 제품을 설치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다. 이게 그분의 결론이었어요. 뭐 사실을 알아야 되니까. 뭐 그런 맥락에서 이제 제가 이제 새 것과 좀 연식이 짧은 그런 중고를 수배하게 되고 계약을 하게 되고 방문 견적을 받게 되고 뭐 이렇게 간 거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할지 여러분 궁금하실 것 같은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 그렇게 이제 방문 설치 견적까지 예 최근 제품 중고를 해서 뭐 이렇게 다 계약금까지 걸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날 이제 배송을 받기로 예, 냉난방기 스탠디형 대형평수를 받기로 한 그날 저녁에 어 그때 가 이제 아이유 국민가수 예, 아이유 이벤트 마지막 날이었는데 이벤트를 정리하면서 제가 그 고장난 냉난방기 밑에를 지나가는데 어? 뭐지? 갑자기 이렇게 뜨거운 바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랬더니 이몇 개월 동안 전원까지 안 들어오던 차단기까지 내려가 있던 냉난방기 그게 작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갑자기 죽었던 몇 개월간 죽었던 그 냉난방기 천장형 그게 부활을 한 거죠. 제 부활이란 표현밖에 쓸게 없어요. 왜냐면 하 전문가들이 와서도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예 이건 수명을 다 했다 이렇게 진단하고 간 거기 때문에 어 그런데 갑자기 이게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웃음> 지금 얘기하면서 너무 황당하네요 예, 그러니까 그 뜨거운 바람이 나왔던거는 이제 겨울까지 쓰고 이게 고장이 났었기 때문에 이제 냉방으로 제가 리모컨으로 조절이 안된 상황이어서 겨울 세팅으로 이게 뜨거운 바람이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잠깐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냥. 죽었다가 다시 한번 마지막 호흡을 하고 다시 이제 운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그 영업 어, 카페문을 닫고 1시간 정도를 계속 틀었어요.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예, 냉방 그게. 어, 이게 뭐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제가 너무나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 이게 되면은 이제 굳이 추가적인 지출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스탑을 시켰죠. 그래서 계약금 보냈던 데는 연락을 해서 뭐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계약금은 그런 것도 준비하고 하셨을 테니까 그냥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당연히 좋아하시죠. 그쪽에서는. 아주 좋아하신다는 게그더 뭐. 그, 신기했던 거는 그 방문 설치 견적 내려오셨던 그 할아버지 같은 분들은 사실 방문 견적은 무료고, 무료라고 하셔서 제가 받은 거거든요. 근데 더운데 오셔가지고 연세 있는 분들 굉장히 친절하게 해주셨는데도 어 사장님 잘 됐네요 대박나세요 오히려 저를 축복을 해 주시더라고요 참 신기한 분들이죠 예 그리고 제가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다시 안되고 그러면 다시 어, 설치 부탁드릴게요 그랬더니 뭐 언제든지 연락, 연락 주세요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고 그 이후로도 계속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 신기한 일입니다 사실 이게 말하면서도 어, 이게 어떻게 왜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분명히 오랫동안 안 됐거든요. 전문가들도 다 보고 갔고 예. 오늘 같은 경우는 어, 영업시간 동안 8시간 정도 일부러 제가 틀어놨어요. 아 예. 시원하게 아주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냉난방기가 부활했다는 <웃음> 깊은 소식을 <웃음> 어, 이게 저 마음에 큰 근심이었거든요. 예, 요즘 같은 때도 수백만 원에 그, 어, 그게 들어간다는 거는 상당히 큰 부담이었는데 예. 그니까 지금 정리하면, 예, 훨씬 많이 나갈 수 있었던 변호사 수입료나 또 냉난방기 설치비가 이제, 하나님이 냉난방기를 이제 부활시키지 않았나. 이런 이게 인간적으로 좀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이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테라스 옆에 우리 조리대가 하나 있었는데, 조리대가 이제 쿠키 같은 거 구울 때좀 공간이 부족해서 그거를 하나 이제 우리 직원들 의논해서 하나를 테라스에 있던 거 안으로 드리겠다 그러면서 제가 실수로 그 실외기 있는 부분을 그 조리대로 몇번 건드린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이 전선이 뭐 이렇게 분리됐다가 그 순간에 이게 접속이 되는지 하여튼간 모르겠어요. 예. 잠깐만요. 오늘 시간이 지금. 24분. 예. 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 또 감사한 부분은 여러분 기도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 이제 가게를 내놓은 상황에서 시설이 중요하고 내놓은 시점에 매출이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상식적으로 다 동의하실 거예요. 제가 신기한 일들이 있었어요. 예. 어 저희가 이제 이벤트 연예인 이벤트를 전문적으로 하는 카페라는 것도 여러번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조심스럽죠. 그래서 테이크아웃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코로나 이전보다 확실히 매출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어 그래서 어 마음에 고민이 당연히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5월 들어서, 4월 말부터, 좀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 좀 도와주신다. 좀 불쌍히 여기신 것 같다.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꽤 팬덤이 많은, 그런, 아이즈원이라는, 여러분, 해체된 것 같은데, 그 그룹의 이벤트가 이제 다른 강남 쪽에 어떤 카페에 잡혔다가, 갑자기 그 이벤트, 하루 전날 저희 카페로 어, 이전에 저희 카페에서 진행했던 분의 소개로 저희 카페로 장소가 바뀌면서 4월이 좀 굉장히 좀 카페 매출이 저조했는데 이 이벤트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은 그냥 거의 없어요. 내일 이벤트를 하는데 오늘 저녁에 큰 이벤트 장소가 여기로 바뀐다. 어, 이런 일은 사실...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네. 그런 기적같이 그런 일이 있어서 전화 음, 직원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도와주신 것 같고요. 5월 들어서 이제 어, 오해, 올해 들어서 가장 좋은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가게를 내놓은 상황에서 사실 큰 위로가 되요. 예. 특히 이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아이유 같은 국민스타 그런 팬덤이 많은 정말 아이유 때는 태그아웃, 당연히 테이크아웃 위주로 또 진행이 됐는데 그때 정말 남녀 노소 다오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런 팬클럽에 제가 일개 카페 사장인 제가 전화를 해서 저희 카페에서도 좀 이런 걸 해주세요 네 기쁘게 할게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는 역시 저한테는 여전히 얼떨떨합니다 예. 저희 카페에 큰 정말 도움이 되었고요. 예. 음, 네. 또 내일부터도 어떤 이벤트가 있는데 뭐다 기적의 연속이네요. 너무 감사해요. 예. 내일 이벤트를 하시는 분은 연대의 p o 팝 학과가 있대요. 여러분들 못 들어보셨죠? 외국인 학생들이 주로 다녀요. 거기 강사분이신데 이분이 뭐 연구 차원도 있으신 것 같고 자기가 좋아하는 덕질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하는 이제 그룹을 완전히 뭐, 스스로 금손이라고 자랑하세요, 이분이. 저희 카페는 감사하죠. 그래서, 뭐, 카페 메뉴를 사면은 앨범을 주는, 만원 이상의 앨범을 주는, 앨범을 300개 가까이 갖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기적입니다, 기적. 예. 이전에도 저희 카페에서 사실 이벤트를 두번 정도 하셨, 하셨던 분인데, 이분 때문에 제가 뭐, 영자신문 인터뷰도 하고 심지어 방송까지 연결될 뻔 했는데 그냥 전화 직원이나 우리가 덕질하는 사람들이 아니니 출연 요청도 안 나가겠다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예, 뭐 어쨌든 예 그래서 참 기적의 연속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기적인 것 같아요 다들 어려운 시기인데 어, 가게가 나가지 않을 수 있어 가게 계약을 또 갱신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6월 말까지인데 그런데 감사한 것은 사실 건물주하고 제가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그런데 요즘에 통화라든지 만남이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잦아졌는데 이전에는 불통의 느낌이 있었거든요. 제가 뭔가를 도움을 요청해도 건물에 관련해서 연락이 너무 늦으시다든지 그냥 씹어버리신다든지 그래서 와, 지금 싸운 적도 있거든요. 임대업 너무 편하게 하시는 거 아니냐. 막 나이도 많은 분인데 그러니까 그분 입장은 얼마나 또 당돌하게 보였을 수 있는데 최근에 여러가지 이유로 이제 만나기도 하고 통화도 자주 하면서 뭔가 굉장히 좀 친한 친척 아저씨하고 통화하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요즘에는 서로 계약을 혹시 갱신하게 되더라도 좀더 유리한 조건으로 해줄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여러가지 정황적인 이유도 있고요 뭐이 부분도 어, 잘 되면 뭐기도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제가 쉐어를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돌아보면 제 인생 전체가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은데 우리가 그분을 쫓아가려고 하면 그분과 정말 깊이 사랑에 빠지려고 하면 정말 참 신비한 일들로 많이 도와주셨고 또 이거를 기억할 때 앞으로 마찬가지죠 제가 그분께 붙어있기만 한다면 다시 새롭고 놀라운 일들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기도를, 기대를 도를기 하게 됩니다. 걱정도 솔직히 있어요. 그리고 왜 이런 기도는 이렇게 들어주시지 않을까 이런 사안들도 분명히 저에게도 있습니다. 뭐 이유도 잘 모르겠고요. 그렇지만 제가 다 알지 못하는 일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계속해서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가 되어보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 He listens to their prayers. He listens to our prayers. 우리 기도를 귀 기울이시고 들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Personal God,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 계속 같이 경험하고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Thank you.